WHO가 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,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. 코로나19 확진자가 90명을 넘어섰습니다. 굉장히 불안하죠. 밖에는 아예 안 나올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.